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금리, 고분양가, 집값 하락에 매수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당수 건설사들이 경기 둔화와 미분양 우려로 분양 물량을 축소 계획하거나 아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아릴레사가 연합뉴스로 공동으로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3개 사업장에서 총 258,000 만 3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계획 물량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가장 적고 올해 대비 38%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 분양 물량이 3월에 몰려 올해 분양 계획 중 31%는 내년으로 이월 됐으며 내년 분양 물량은 3월, 2월에 전체 물량의 약 28%가 계획돼 있다. 9월은 보통 가을 성수기로 꼽히지만 추석이 끼어 있어 예정 물량이 7257가구로 많지 않다. 분기별로는 1분기 8 2 0 0일가구 2분기 5577가구, 5 가구, 3분기 39270가구, 4분기 36747가구, 시점 미정 444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내년 권역별 분양 예정 물량은 과반이 지방이다. 수도권 116682가구. 지방 14만 1,321가구로 예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7만 521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2만 7,781가구, 인천 1만 8,380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2만 7,661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대구 1만 5,435가구, 경남 1만 4,656가구, 충남 1만 4,442가구, 광주 1만 2937가구, 충북 1만 2771가구, 대전 1만 686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대기 수요가 적은 데다 미분양이 적체되는 지역이 많아 상당수의 사업지에서 공급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의 48%가 재개발, 재건축, 내년 분양 계획 물량은 유형별로 자체 사업을 통한 분양 물량이 총 10만 9532가구이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비율은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의 약 48%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올해 서울 동대문구, 레미안 나그랜드, 3069가구, 휘경자이디선시아 1806가구 등 분양가 선정 난항 및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은평구, 대주일구역, 2083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원 알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 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 뉴타운 맨션 3호, 2723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1,5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작년에 이어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 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5,971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연아기 도시개발을 통해 CTOCA 6단지 1,734가구 CTOCA 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계획이 많다. 부산남구, 대연 3구역, 4488가구, 남구, 우암 1구역, 2205가구, 광주북구, 우남 3구역, 3214가구 등이 공급을 계획 중이다.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될 듯 올해 분양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다. 고금리, 고분양가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감이 맞물리면서 청약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는 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최태순 부동산 아릴리사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에 따라 알짜 입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입지 열리및 공급 과잉 지역은 미분양 적체의 우려도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